식구 경기도 없고 해서 자카르타 시내를 좀 구경하려고 해요 일단 환전을 하고 밥을 먹고 엄청 유명한 국민 커피점에 가서 커피를 먹을 예정입니다 인도네시아 사람들 엄청 친절해요 막다 알려주시려고 그러고 그랬답니다 어디 가셨지? 일단 저는 모닝커피를 한잔해야 될것 같아서 빨리 커피숍에 가서 커피를 먹겠습니다 우리 오늘 개선 네 네네? 아, uh, no no, 커피? 음. <웃음> 커피 시켰습니다. 코피. Thank you. 스 Ready for e r 안녕하세요. 모닝 커피를 꼭 먹어야 되는 고질병이 있어서. <웃음> 아까 걔가직진하라고 있던 것 같은데. 아, 나냐, 팔이 아플까 이렇게 들고 다녀야 되는데, 너가 이렇게 하고 있어, 이렇 나웃을래요? 어, 콘텐츠콘텐팅콘텐 콘텐츠팅! 콘텐츠팅! 콘텐츠팅! 이는 님이... 음. 나음음 예쁘다. 선수 바타..바타비..바타비아? 바타비아? 바타비아가 국민카페? 안가는 사람이 없어요 안가는 사람이 없는..아 여기다! 지도 펀데트 뭐야 커피 카페 유명하다는 커피집에 왔는데 유학 커피랑 카페 커피 두잔 시켰어요 가격은 만 원이니까 자리를 창가쪽으로 안내해줘가지고 창가에 앉았는데 바깥에 바로 그 광장이 보이고 광장에서 막 공연도 하고 그러거든요 여기 오실 거면은 꼭 다리를 창가 쪽으로 잡으시길 바래요. 너무 예뻐. 아 진짜 찐해 보인다. 놀아본 가루 뭔가... 나온거죠? 지하차 저거? 저거 십이다 어. 탈대 탈 어, 돼, 탈 못할 것같아 사람 너무 많아 시시 아. 아. 아 여기 여자칸 아니에요? 여자밖에 없어 <웃음> 그쵸? <웃음> 여기 여자칸인거 들 저쪽으로 갈까요? 응, 이상한 게쳐다보어요 근데 안 그래도 지금 이상한 게 쳐다보고 있어요 자리가 있으려나? 아 근데 저기 끝까지 가면 자리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정신없다 정신없어 자리 없어 어? 이게 끝이야 오, 이렇게 건너가는 거였어 한 다른 쪽으로 와이파이 카타에 오면 지하철을 절대 타지 마세요 지하철 트래픽 장난 아니에요 진짜 너무 힘들었어 <웃음> 저기 뭐야? <웃음> 와우 원래 양궁을 보고 싶었는데 양궁은 못 보고 펀싱을 보게 생겼어요 아 진짜 못본줄 알았다 경기 <웃음> 아니 무슨 지하철 환승 시간이 너무 길어 아시안 게임 가는 트리 버스 탔습니다. 너무 힘드네요. 배고파 배고프고 힘들고 <웃음> <웃음> 절대 자카르타에서는 지하철 타지 말고 절대. 무조건 택시. 네. 너무 힘들어 진짜. 한신 경기를 보려고 했지만 미친 트래픽 때문에 실패했어요. 빠른 포기를 하고 차라리 쇼핑몰이 닿기 전에 가서 심카드를 차고. 밥을 먹으려고요 맞아요? 그게 나요 어. 정말 정말 시원한 맥주 마시고 싶어요 생맥주 <웃음> 이대로 경기장 간다고 해도 경기 끝나 있을 음. 것 같아요 빠른 폭이 어. 좋네요 오늘의 교훈 자카르타에선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말자 <웃음> 진짜 오늘 진짜 미리. 뼈저리게 느꼈다 진짜 와 이래도 오토바이도 많은가봐요 아 진짜 오토바이 타는게 훨씬 이득이고 근데 혼자 오면은 차라리 그래, 모터바이 타고 다니는 게 낫겠다 택시보다. 어, 저게 아웃백 있다. 아웃백. 아웃백. 결국 심카드를 사러 찾아온 곳은 롯데몰. 심카드. 심카드. 브러쉬. 브러쉬? 이스클라우스. 아, 라임. 예. 와, 정말 오늘 한일 심카드 찾아다니기. 커피 마시기 끝. <웃음> 어떻게 심카드 거의 7시까지밖에 안 하냐. 쇼핑몰이. 우리의 사이치 식량. 짜잔. 이게 바로 인도네시아 맥주. 원래 여행을 마지막은 항상 집에서 술 아닌가요?